자, 전체기 웨딩 리셉션. 와, 이거 뭐고? 자, 웨딩 뭐고 뭐, 뭐 이거. 야, 이거 왜 20만 이거? 야, 이건 그냥 돌진케 돌진기잖아. 신부 입장. 딴딴따다. 보보보 이러잖 하이! 쿠!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엄청 예쁜 브린 힐리가 나왔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 신부린인데, 신규부린인지 신부부린인지 어쨌든 신부린이다이. 우리 신부린이가 상당합니다. 개성이 보면은, 라그 특징을 가진 영웅 한 명당 자신 기분이 증가가 있겠고, 아군턴 시작 시에 모든 적에게 공간, 방간을 깎는 효과를 부여한다. 이 깎는 효과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 자기 남편, 우리 시그르드, 새로운 부부 사기단이될수 있어요, 여러분. 시그르드가 아군턴 시작 시에 능력치 감소효과에 걸린 적군 한 명당 아군에게 두턴 동안 공격력 10%에 부과는 공버프 3개를 그러니까 아내가 능력치 감소 효과를 강제로 걸고 남편이 아 걸렸네 그럼 우리 버프 줄게 버프 주고 둘이 아주 이게 바로 부부가 짜고 치는 푸부사기더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또 디버프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다 약점 피해로 후두둑 세리는데 남편의 버프 3개까지 받아 가지고 뭐 세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좀 원래 는블리딩데 관심 없었는데 오늘 정물을 만들어 줬어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디버프 효과 한 개만 걸립니다. 막 불이 막점화가더 붙으려고 이래딱 하나만 하나만 걸리고 디버프 걸려 있을 때는 공격력도 20%가 증가하는 그런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실험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구류드랑 같이 가면 구류드는 이제 맘마도 방어 관련 깎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회색으로 깎거든이두 개가 중첩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중첩이 되는지. 오늘 이렇게 한번 데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구 음식 먹겠고요 출발. 자, 보자, 보자. 자, 보자. 어떻게 됐노? 자, 우리 턴이 될때 디버프가 촥! 들어갔다. 우와! 야, 디버프 두 개인데? 방어 관련, 공격 관련이 붙어 있는 게 따로 따로야. 두 개씩이야. 어 이러면 서브 처절이랑도잘 어울리는데 거기다가 회색 디버프도 붙었어. 방관 4 0 방관 1 5 공격 관련 1 5이 정도면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야, 야 전책이 뭐냐? 어야, 야, 야 아유 막 나가버렸어. 미안합니다. 살펴보다가 자강탈 한번 들어가 주고요. 자 전책이 웨딩 리셉션. 오, 오 이거 뭐고? 이거 뭔데? 내가 지금 뭐 내가 뭘본 거지? 야, 방금 뭔데? 나뭐 리액션 할 것도 없어. 자, 뭐, 이런데 갑자기 뭐, 죽을부터요 결혼식장에 그 테이블이 놓이면서 그 샴페인이 막 있는데, 샴페인을, 뚜껑을 때려 샴페인이 타다 터졌는데, 갑자기 안마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기, 샴페인, 초조석석, 아 샴페인, 초조석, 아그 테이블이 놓일 때딜한번 들어가고, 샴페인 대가리 날릴 때 딜이 한번 들어가는거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머나. 자, 요번에 우리는 조금 노출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조심하세요. 야 이거 모노 각성 모노 때보다 더센것 같은데요 여러분 각성 모노 때보다 자 오케이 자 무서운 백백백 대비 시네 백렙 세개다 찍으셨고 다이앤한테 근타를 들어있고 자 여기 무섭거든요 자요 상태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탈하고요 어, 전세계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세계 두장 뜨면 진짜 다 죽겠는데 이거 전세계 두장 뜨면 자싹4 9만 이제 맞네 일성이 4 9만만 나오고 이나네축 빡! 자, 요정도, 요정도. 전체기 한장더 떴으면 올킬인데? 약간 방댕 메타로 조금, 아, 완전 방댕 메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방어가 좀 유리한 메타로 살짝 가나 싶었는데 그게 좀 약간 답답하니까 또 극딜러를 내주는 건가? 자, 자, 이제 근타르가 들어있는 다이앤이다, 다이앤이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전체기 한번빡 가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한번훅 치고 안에 한번더질을 봐봐. 야, 다이앤 잡아보자. 갑니다. 아, 안 죽었네. 에이, 엘리 안 죽었다. <웃음> 야, <웃음> 야, 남편도 딜. 자, 웨딩. 뭐, 뭐고, 이거, 야, 이거 왜2 0만이거 야, 이건 그냥 돌진기, 돌진기였잖아. 신부 입장. 딴, 딴, 따다. 보보보. 신부 입장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신부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 보보보. <웃음> 야, 이거 스킬 연출 누가 만들었어? 죽음의 결혼식을. 이거 내가 지금, 물론 내가 지금 막 리액션을. 가, 강하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리액션 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거든 약간 뭐요 정도긴 하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개 돌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마개 돌한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개 돌한 거 같아 저 시그루드 내 지금 맹철 가긴 했는데 그 실수한 거 같고 내 원래 맹철 가긴 했거든 시그루드 생철 가긴 하시고 백렙 찍으시고 그 투급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이 새로운 라그 부부사기단 해볼 만합니다 라그 부부 사기단 개센거 같아요 자 끌어당기고 이제 전체기 두장 떴으면 또 난리 나는 건데 돌진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남편 나오지 말고 일단 바로 한번 끌어당기고요 자술한 잔씩 하시죠 54만이라고? 야 54만인데? 자 신부 입장 어 신부 입장 야 멜리엘리 부부사기때문 뺨치는데? 야 멜리엘리 뺨치지 않냐 이거 정도면? 야이 부분 뭐야? 1승 두장 뜯으면 끝이다 이거 다 죽었다 방금 어. 야, 신부가 다 하네 신부가 자 여러분 신부님이 입장하십니다 따단 <웃음> 따단 <따, 따>, <웃음> 아, 어, 7만 2천 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구나. 어, 이럴 수 있다는 거. 역속이었네, 역속. 춥! 빡! 오케이. 남편도 에프스 구경하고 있다가, 하, 갑자기, 어, 잘생기긴 했다. 어, 우리 새신랑, 새신랑 잘생겼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막 지금 봐봐, 비델리랑 이 무서운 부부사기단이잖아. 새로운 신부부사기단. 거기다가 다이앤까지 해가지고 짝사랑까지 들어가고 여기다가 근타로 들어있고 요 덱이거든, 지금 메타는. 근데 휘둘리고, 휘둘리고. 아, 전체기 한장더 뜨는 거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자리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우리. 신랑신부 자리 있는 거한번 바꿔봐. 자, 갑니다. 샴페인 한잔 하세요. 46만 7천. 숲! 빡! 13만 5천. 좋아요. 이그 정도. 저 부부의 자식은 사춘기가 없을 때는 요 <웃음> 사춘기 나오면 죽어요. <웃음> 사춘기로 막 앙탈 부리다가 엄마가, 야, 엄마 옛날에 그 결혼할 때 웨딩복 있는데 꺼낸다. 웨딩복 입는 순간 애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신부 입장 한번 할까?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웃음> 사춘기 올것 같으면 어, 엄마가 신부 입장 한번더 하고. 이러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웃음> 야, 잠깐만. 근데 이저 다이엔, 잠깐만. 이제 정시할 된다. 폐가 이번에 이 구류도 저자석 많이 많이 떠가지고. 자, 어버지찐찐찐 찐, 승부 한번 나오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자, 신부 입자, 보복 보복. 와, 약해요. 약합니다. 오, 다이엔이 지금 요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전색이 떴다. 전색이 하나 떴고. 크레이지 로시, 죽겠다. 오, 남편 기쁘네요. 남편 기쁘고. 남편 근타로 들어 있었는데도 아사발이 찢어지고 있고. 약간 플레이가 AI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다행히도 좀 AI인 것 같고 죽인다 하더라도 제 옆에 엘리가 지금 눈퍼렇게 뜨고 있거든. 그래도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 막 31만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자이거 완전 최고의 극방백과창가 방패의 대결입니다. 스파! 빡. 오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야안 죽었다. 개섭됐다. 차단 나가고, 안 죽어서 차단까지 나가고, 이거 지겠는데? 이 지겠는데? 야, 요게, 현, 존하는 최강의 이제 부부사기단한테 이 막혔을 때, 못 들을 수도 있겠다는 거. 와. 야, 요, 요한 판은 내가 보기에, 오히려 좀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어, 내가 보니까 오피로 나온 건 맞긴 한데, 기존의 부부사기단을 넘어설 것인가는 미지수다. 미지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마 이게 참 좋긴 한데 이자 석패가잘 뜨면 망한다 급하는. 그자 계속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엔 부부사기단 아니에요. 아닌데 다이앤이 또 있죠. 다이앤이 지금 거의 뭐 지금 메타에서 본인이 지금 다 해먹고 있. 야 이거 타탈 없다야. 타탈 없는 다이앤은 뭐다? 죽여버려. 척박사각 48만 5천. 신1입장 빠바바박 샤우 시피마 4천. 축박수. 자, 우리 브리넬드 스킬 다 빠졌네요. 다 빠졌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남편이 나서야지. 남편이 나서라. 음, 스 와, 세제! 남편도 세다. 17만 5천. 그럼 안녕히 가주시고요. 야브리넬드패두장 뜨는 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브리넬드패가 계속 안 뜨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 야, 뭐고, 35만 2천이라고? 개산됐는데 35만 2천이래. 자, 들어옵니다. 바로, 이제, 아, 사람인 거 맞고요. 사람이거 이제, 이 캐릭터 제거부터 하고 시작하겠다. 아니, 리뷰 좀 합시다. 이러면 리뷰가 안 되잖아, 이번 판은. 어? 리뷰가 안 되잖아. 정안 되면 남편을 잡고 그러셔야지. 이거, 이러면 됩니까, 이거? 아, 여기 나가. 나가고, 못본 체계라, 못본 체계라, 알았지? 멈춰! 일단, 원래, 요런 극딜대은뭐 해야 된다? 선턴이 필수다. 선턴을 못 잡으면, 우리 딜러도 잘리면 죽는 거니까, 딜러가 잘리면 끝나는 거지. 주로 요런, 이제, 어떤 하나의 극딜러는, 어 딜러가 잘리면 죽어요. 야, 이두장 좀, 두 장, 요게 두장때가지고 합쳐졌네. 그냥 강탈하고, 때리고, 뭐, 누구 죽이고, 아무나, 이제, 신부 입장 한번 가보자. 자, 강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샴페인 한 잔씩 하세요 확인 여러분 41만 5천 신부 입장 짠짠짠빠바바바박 16만, 16만. 역시 돌진 피해란 게딱막 우리가 아는 막 증폭이나 막 쇄도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돌진이라서 막 그냥 방무 정도? 이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진짜 브린힐드는 샴페인 배기. 샴페인 배기에 거의 모든 게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샴페인 폐가 잘안 떴다?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느껴지고요. 아마 답답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자. 샴페인이 아니라 신부 입장이다. 빡, 빡, 빡! 6만 9천. 네, 역속, 역속이고 6만 9 0 약하다. 빡! 1 8천 빡와야 진짜 샴페인 배기가 안 뜨면 개 쓰레기야 약간 예쁜 쓰레기 정도가 돼 근데 샴페인이 잘 뜨면 진짜 막 처음에 두장 뜨면 진짜 무조건 올킬일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샴페인 떴거든요 샴페인 한번 봅시다 샴페인 자 이렇게 가보죠 샴페인 한 잔씩 하세요 그게 한 인당 한 11만씩은 꼭 뜨는 것 같아 요정도로 보이고요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덱은 뭐냐면 아까 구류드 패가 잘 떴을 때는 진짜 할게 없었거든 그럼 그 구류드 자리에 우리 딜을 더 뻥튀게 해주면서 걔 패가 잘 떠도 무서운데 그런 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